제가 조금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되면 아파트의 유치권 그리고 공락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모든 정보는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유치권은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겠지만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아청에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을 때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사 건물에다가 분양계 유치권 행사 중에 현수막입니다. 일단 뭐든지 알아놓으면 여기 되기 때문에 구현하에서 그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영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아파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에는 거의 볼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아파트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아파트 현수막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유치권에 되는 경우가 아파트의 거 폭락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고 금에 실제 돈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미무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대단지 들이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폭락을 넘어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실적으로 유치권이 들어가게 되면 공사 중단, 공사 중단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철근은 녹이 쓰고요 녹이 쓸고 콘크리트 양성화가 되기 전에 마찬가지 장마나 비가 온다면 모든 빗물들은 콘크리트에 스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철근은 녹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마지막에 마무리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하자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돈을 주고 사실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실제 하자가 여기저기서 생긴다면 그 아파트에 또 살기 싫어서 아파트 하락 추세까지 나오는 사례들도 있고요. 물론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대부분 잘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서울과 대구를 비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죠. 서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죠. 아파트 투자다, 강한 투자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고, 한국에서 지금 대구가 미분양이 거의 1순위 위주로 달리고, 한 가지 대부분 그냥 그냥 모든 것이 미분양 상황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기존적으로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게 아니죠 갭 투자 그리고 투기 세력들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서 투자를 투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절대 비교하시면 안되고 현재까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행사에서체보증을 쓰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이 또잘 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다시피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사실 시행사와 시공사 마찰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사에서는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돈을 더욱더 이것을 좀더 해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시행사의 여력이 된다면은 모르겠지만 여력이 안된다면 결국은 시행사 시공사는 마찰이 생기고 그 인해서 하트에 어떤 극단의 조치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 옛날 그런 사례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조금 더 빨리 보고 앞서가는 사례가 좀 중요하다 행사에서 자체 보증을 쓰고 무이자 중도금 마찬가지 진행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잘 풀리면 다행인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악성 미분양이 생긴다면 내가 말씀드린대로 폭락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에만 폭락이 아니라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고 지금은 예전보다 시기적으로 악한 상황이죠 경기 악화도 마찬가지고 금리도 마찬가지고 변시세 마찬가지 그렇고 예전에는 또 투기 세력이 그렇게 내려와서 또 분양이 된 사례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를 반쪽기로 듣고 한쪽기로 흘려도 관계는 없지만은 미리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뭐든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거는 백분낫습니다 100번 백분났기 100번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도 대비를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기적으로 지금 뭐 춘추전국시대를 떠나서 더욱더 경기는 악화되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물론 어느 시점이 되면 안정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국무을 대비해서 나름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달 아파트 분양 경기 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17.4% 감소하고 미분양은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5월 아파트분 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수도권 전망지수는 전월 113.0보다 1 0 p 정도 낮은 102.9를 기록했다. 지방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전월 92.9보다 5피나자진 87.9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은 전망치가 지난달 109.5에서 이달 78.2로 무려 31피가량 감소하면서 분양 경기에 대한 악화 전망이 커졌다. 주사년 관계자는 최근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분양 경기가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반면 광주 88.2 90.0, 대구 74.0 80.0, 대전 85.700.0, 충북 70.076.9, 전북 81.8, 86.6, 경북 81.2, 83.3, 경남 80.0, 88.2 등은 분양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월 전국 평균 분양가격은 9.7% 하락하고 분양 물량은 17.4%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분양 물량은 8.8%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주택 부족량이 38만 2천 가구 정도 누적된 상태에서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 가격급 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며 규제 완화와 공공택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열풍이 불었던 청약시장도 다소 시들해진 모습이다. 서울에서는 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장의 조짐이 심상치 않자 일부 시행사는 부동산 불안기에 등장하는 중도금 대출 자체 보증 카드까지 꺼내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1순위 청약 해당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청약을 실시하는 대구 만촌자이르네는 시행사가 자체보증을 통해 중도금 30%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10억 4,100만, 11억 5천만원, 전용면적 77-84으로 에서 형성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 HF를 통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데 시행사가 직접 보증에 나서면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만촌 자이르네가 추가 혜택을 내세운 것은 대구의 미분양이 속출하고 달서 SK뷰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 등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은 시장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의 이런 노력에도 9일 실시된 1순위 청약 해당 지역에서는 모든 타입 78, 85A, 85B에서 미달이 발생해 10에서 11일 진행되는 1순위 기타 지역 2순위 청약 결과가 중요해졌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2010년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속출했을 당시 시행사들이 많이 썼던 방식 이라면서 통상 시행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례가 드물지만 대구의 경우 현재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고 미분양 증가세도 가파르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자체보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했다. 최근 미분양 사례는 대구뿐 아니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대출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수도권 청약시장 열기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송도에서는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겼던 송도자이 더스타와 송도 럭스오션 SK뷰가 각각 작년 11월 올 1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을 실시했는데 모두 정계약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올 1월 입주자를 모집했던 주상복합 단지인 칸타빌 수유팰리스도 일부 타입 전용 66, 76, 78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겼는데 여전히 미계약분이 소진되지 않고 있다. 이런 탓에 서울에서도 분양가가 높은 단지는 시행사 자체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하나포레나미아가 그 사례다. 이 단지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일부 타입 전용 74, 80, 84에 대해 자체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기로 하고 분양가에서 9억원까지는 40%, 9억원 초과분은 20%까지 대출을 허용했다. 이런 혜택에도 평균 경쟁률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서울치고는 낮았지만 1순위 마감에는 성공했다. 올해 서울에서 첫 분양하는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강북구 북서울자의 폴라리스도 중도금 대출 자체보증을 실시했다. 전용 38에서 112로 구성된 이 단지는 84, 112 타입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HUG를 통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해당 타입에 대해 자체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기로 하면서 1순위 청약 경쟁률 34.43 대 1을 기록했고 완판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비규제 지역의 분양가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행사가 중도금을 자체보증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집이 있어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다주택자들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내년 2월 입주하는 더샵 양평리버폴에는 지난 1월 시행사 자체 보증을 결정했고, 내년 7월 입주하는 동해자이도 자체 보증을 약속하면서 다주택자들도 청약에 나설 수 있었다. 현재 HUG나 HF를 통한 중도금 대출은 규제 지역의 경우 세대당 한건 비규제 지역의 두건만 가능해 중도금 대출을 이미 받은 세대의 경우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시행사 자체 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이미 집이 있는 청약. 유주택자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다른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대출 규제로 인해 청약시장의 경쟁률도 예전과 같지 않자 자체보증까지 내놓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자이패스. 체감상 전체 분양 단지의 10% 정도가 자체보증에 나서는 추세라면서 다만 이는 대출 규제로 인한 것으로 2010년에 발생했던 부동산 시장 불안과는 상황이 다르다. 자이패스. 정부 규제가 완화돼 집단대출이 자유롭게 나온다면 이런 추세가 다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